아니 이 회사 생산이 있는 건 물건을 팔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야 가족야가족 가족 들어가! 소가죽! 아잘 샀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오리베티 떠 <웃음> 있나요 이거? <웃음> 네. 오리베티라는 제품이고요 이 오리베티라는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서 네. 그 댓글에서도 한번 음. 언급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리베티랑도 한번 음.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요청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네. 마침 오리베티의 신상인 OH300과 OH500 이두 제품을 저희가 리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오리베티라는 브랜드는 저희에게 그 태비로 굉장히 유명한 라이퍼텍이라는 브랜드와 같은 회사입니다. 음? 본사가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본사는 사운드이노베이션이라고 음. 네. 홍콩에 있는 회사인데 음, 음. 그 회사에서 이어폰 라인업을 음. 두 가지로 음. 브랜드를 런칭한 게 하나가 라이퍼텍이고 하나가 음. 오리베티입니다. 어, 라이퍼텍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얘도 이제 잘 나가잖아요. <웃음> <웃음> 어. 아, 근데 음. 저희가 이걸 들어봤는데 일단 이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 뜯는 순간부터 청음하는 그 순간까지 미쳤어 이 회사.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니이 뭐하는 네. 뭐 회사 도대체. 이제 그 이유를 음. 한번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콩에 본사가 있다니까 그래도 또 하이파이 쪽으로 홍콩이 또 굉장히 유명세지 네, 그렇죠. 않습니까? 아, 거기 하이파이 엄청 세요. 아, 그렇죠. 네. 홍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했죠. 네. 네. 자. 아니 왜 열지를 못하니? <웃음> 케이스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악세사리류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디자인 되게 깔끔한데요? 어 디자인 좋죠. 네, 약간 럭셔리한 느낌이야. 그럼요. 우! 선보이시나 선? 깜짝 놀랐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이 레진 몰딩의 퀄리티가 웬만한 커스텀 이어폰들보다 좋으면 좋다고 했지 나쁘다고 할수 없는. 오, 대단한 퀄리티에요 폼팁뉴들들어가있고요 지금 컴플라이 폼팁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호텔 가시면 어메니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그죠 예. 어 고급죠 애들이 여분의 실리콘팁들 들어있구요 어 실리콘팁 케이스도 좋네요. 이렇게 딱 있는게 너무 좋아요 총알잭과 항공잭 그 다음에 청소용 소리 같이 동봉이 되어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이 오리베티 패키지의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 아유 핵심이라 그러고 왜또 그렇지 뭘 모르시네 왜요 왜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어 잠깐만 어? 가죽 같은데? <웃음> 천연 소가죽 오 대박 여기 레저가 아니고? 음, 요 마크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크가 바로 천연 소가죽 인증 마크 <웃음> 왜나 이런게 주지? <웃음> <웃음> 그 그러니까 대접받는 느낌이잖아. 대박.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제가 이 회사를 알면 알수록 정말 계속 깜짝 놀라고 있는 이유가 이 케이스에 실밥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어요. 너 디테일하게 봤다, 너. 오, 디테일이 음. 너무 좋아. 음. 그니까 러 처음에 네. 이 유닛을 봤을 때이 음. 유닛에 있는 이 레진 몰딩의 퀄리티를 보고 그렇죠. 기포 하나도 없고 음. 너무 퀄리티가 깔끔한 거예요. 저는 케이블 보고 있죠. 오, 케이블도 마찬가지죠, 지금. 음. 네. 일 케이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음. 음. 유닛이면 유닛, 네. 케이블이면 케이블, 그 다음에 케이스까지 일단 이 디테일의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거 케이스만 안파아 한번 문의해보세요. <웃음> 가죽이라서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가죽 공방에서 음. 따로 이렇게 막 주문 제작한 커스텀 음. 케이스 같은 그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레자로 돼 있는 건 정말 싫어하거든요. <웃음> 불에 타고... <웃음> 아유, 안돼안 돼.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자, 그 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 지금 이제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네. 좋아요, 좋아요. 제가 한 2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네. 터치 노이즈도 없고 음... 어, 케이블 퀄리티 진짜 좋아요 저는 이게 방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일단 딱 보면 눈이 너무 즐거워요 일단 디자인이 예쁘기도 한데 네. 고급죠 어, 이 케이블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와 이거 더 이상 뭐 케이블 욕심을 따로 내거나 할 필요도 음... 없겠다 싶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개봉한 제품이 OH300인데 OH500도 사실 패키지는 똑같습니다 네. 패키지는 똑같고 드라이버가 더뭐 들어있는거죠? 그렇죠 유닛이 다른거죠 네. 유닛안에 이제 드라이버 음음. 개수나 이런것들이 조금 다를 뿐이고요이 네. 300과 500 두개 다 아, 패키지에서 일단 먹고 들어간다 이거 아 이거는 딱 열면 기분이 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아, 일단 듣기 전에 만져 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 더 들고 나왔는데 네. 이게 지금 오리베트에서 따로 판매하는 커스텀 케이블입니다 네. 2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 그래도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케이블인데 네. 지금 이 케이블이랑 비교해봐도 어? 외관상으로는 음. 이게 더 낫지 않나? 음. <웃음> 네, 그리고 재질이나 이런 것도 어? 이 커스텀 케이블에 비해서 지금 이게 나쁘지 않다는 음. 느낌이에요 이따가 소리도 한번 비교해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오리베티라는 회사가 원래는 유이, 하만, 제나이저 음. 이런 데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개발팀에서 실제로 유이나 웨스턴 이런 데다가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좀 확장을 했다고 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뉴 프라이머시, 베이직 이두 음. 라인업의 이어폰들이 존재했었는데 네. 약간 호불호가 좀 있었다고 해요 어... 네, V자 튜닝 중에서도 굉장히 음. 좀 개성이 강한 V자 음. 튜닝이어서 음. 어, 호불호가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음. 지금 이 OH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음. 실제로 그오리올로스의 음. 이어폰을 개발했던 엔지니어가 음. OH 시리즈의 개발과 튜닝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음. 어... 이 오리메티라는 회사가 네. 굉장히 우리가 그전까지 리뷰했던 막 엄청난 기술들. 음, 음. 어. 스텔, 응? 어? 회사야. 어, 어, 예. 어. 그 다음에 심, 응? 어? 어. <웃음> 어. 그런 회사들에서 봤었던 그 신박한 그런 기술들은 전혀 없어요. 어, 없죠. 그런 거. 오로지 음. 드라이버와 네. 유닛의 설계, 음. 그 다음 케이블. 완전 이 부품들에 대한 전공법으로만 승부를 하는. 내갈 어. 길을 가겠다, 딱 이런 거네. 어, 음. 어 완전 이거 좀 약간 상남자 음, 스타일이야. 음. 상남자의 이어폰 음. 오리베치 실제로 이 BA 드라이버도 고가 이어폰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음. 놀즈 드라이버 음. 놀즈 BA 드라이버가 들어갔고요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이 시국에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음. 일본의 저명한 회사에 음. 특수한 필름이 들어간 드라이버를 사용했다고 네요. 합니다 와, 그러면 뭐 음. 케이블에다 돈 쓰고 드라이버에다 돈 쓰고 어. 패키징에다 돈 쓰고 저는 이 케이스 소가죽 인증마크 음. 보고 음, 음. 케이스를 사면 이어폰을 주는 그런 느낌인 거 <웃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웃음> 이어폰을 딱 보니까 <웃음> 오 <웃음> 케이블을 사면 유닛을 주는 건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런 느낌이 들고 어, 저도 어. 이거 딱 처음에 보고 케이블이 와 이거 심상치 않은데? <웃음> 야 이거 뭐지? 네, 그렇죠 어? 오늘 한번 저희가 디테일하게 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네. 저희가 받은 이 느낌을 음. 아주 그냥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저 네. 오늘의 레퍼런스는 제가 준비해왔는데요네 요즘에 계속 신곡만 나오는 것 같아서 아... 제가 평소에 잘 듣는 음악들 메탈 안 들어요 메탈 저 항상 음악을 안 들으시는데 <웃음> 항상 듣는 <웃음> 음악을 뭘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거야? 어쩌다가 듣고 싶을 때 듣는 음악? 내 올드타임 네. 아, 올드한 거? 올드 타임! 아, 올드 아, 타임! 아, 타임. 아, 올더 아. 타임 이첫 번째 곡은 존 버틀러 트리오라는 음. 밴드고요. 3인종 밴드고 호주 밴드예요. 제가 호주 있을 때 공연을 실제로 봤었는데 키가 네. 막혀요. 기가 막히고 일단 기타 보컬이 이제 스틸 기타도 치고 음. 그냥 기타도 치는데 아, 기타 플레이가 또 오. 죽입니다. 거기서 이제 리드미컬한 곡인 배터맨 가겠습니다. 아, 존 버틀러 트리오는 저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음, 음. 한번 들어보죠. so b a r turn me d n I am a sin-tie 어떠셨나요? 아, 이어폰도 좋은데 노래 진짜 좋하네 아, 노래 좋죠 <웃음> 노래 좋죠 아니, 목소리가 되게 갱존슨 음, 음. 같아 약간! 네. 예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오, 약간 그런 예. 느낌 네. 거기다 오 기타 진짜 야, 좋네요 오 난리나네요 네. 이 밴드 좋아합니다 음악을 듣느라고 <웃음> 예 <웃음> 네, 이어폰 소리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음, 음. 그렇긴 했는데 네 어떠셨나요? 확실히 지금 이 오리베티 이어폰이 음, 음. 저는 정말 너무 좋은 게 음, 음, 음. 밸런스 너무 좋지 않아요? 이게 네. 미쳤나 봐와 밸런스는 미쳤나 제가 봐. 최근에 들어본 이어폰 중에 최고인 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는 네, 뭐냐면 어, 어, 어, 이 소가죽 케이스의 <웃음>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까지 어 저희가 막 밸런스 좋아요 그러면 어어 어, 괜찮아요? 어, 어, 괜찮아요? 근데 어, 어, 얘처럼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어 밸런스가 아, 완벽하게 진짜, 맞아 들어갔어 깜짝 놀랬던 이어폰이에요. 저도 에, 처음에 들어오고 에. 야 이거 뭐야!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에, 밸런스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에. 저음도 그렇고 미들도 그렇고 하이도 그렇고 음. 저 별로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적당히 있어요. 아이 밸런스가 진짜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와 미들과 하이와 그 로우에 네. 진짜 적당하게 맞아 떨어진 네. 느낌이에요. 다른 레퍼런스도 좀 들려주시죠 아, 이번 곡은 리가야의 Go y e l l 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뭐요? Go Yella 무슨 뜻인가요? 몰라요 저도 <웃음> 일단 영어는 아닌 걸로 가사도 너무 좋고 어, 가사는 나는... 아세요? 제목은 모르는데? 네. 바사... 영어니까 아 가사는 영어니까 뭐. 예전에 클럽 다녀셨던 분들은 다 아는 곡이에요 아 그래요? 엄청나게 아, 나왔거든요 클럽에서 예 아, 네. 아. 한번 들어보시죠 나또 아, 클럽을 안 가봐가지고 <웃음> 클럽 안 다녔는데 노래는 익숙하네 <웃음> <웃음> 아는 <웃음> 뭐 노래죠 들어본 것 같네요 네그죠아이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아요 왕년의 클럽 뭐, 일단은 저는 이 이어폰이 좋은 게요 아까 뭐하이 때, 믿을 때, 뭐롯때다 적절하다고 라 얘기했지만 음. 그렇다고 하이가막 열려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많이 열려있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죠 네, 왜냐면 오래 듣기 힘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열려 있어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일단 귀가 아프질 않아요 하이가 분명히 네. 선명한데 예! 열려는 어. 있어요! 어. 선명한데 피곤하지 않아 어. 비싼데 싸! 음, 어? 여러분 마라탕 그아시죠 <웃음> <웃음> 마한데 오버되어 있지 않은 마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극적인데 음. 어. 이게 분명히 이 이어폰이 음, 음. 하이가 굉장히 선명하고 네. 윤곽이 되게 뚜렷해요 네. 이 소스들의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음, 음. 되게 정확하게 표현을 잘 해주는데 음, 음, 음. 귀가 피곤하지 않게 음. 잘 나오고 있어요 음. 어, 이건 좀 그런 부분에서 고가의 음. 이어폰들에서 음, 좀 들을 음, 수 있는 그런 하이인데 오. 얼마게요? <웃음> <웃음> OH300이 이 정도인데 음, 음. 500은 어느 정도일까? 그래, 한번 들어보시죠 아, 네. 펜듈럼 이라는 오늘 계속 호주 밴드가 계속 나오네요 저의도치는 않았는데 네네. 일단은 라이브를 실제로 하는 EDM 음. 밴드입니다 드럼 앤 베이스 라는 장르도 들어가 있고 아. 재밌는 밴드죠 아, 예전에 그 펜듈럼은 음. 그 음. 뮤직비디오 하나가 되게 재밌는게 있어가지고 어떤거요? <웃음> 오늘은 크러쉬 듣겠습니다 아 크러쉬? 네, 네. 갑자기 체급이 바뀌네 <웃음> 네. 그러니까요 데비급으로 어, 네. 예전엔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스피커의 구경이 바뀐다는 이 음.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음, 음, 음. 300에서 500으로 넘어오면서 음, 음, 음. 조금 더 V자 튜닝에 가까워졌어네 맞아요 하이가 조금 더 올라온 그고 살짝 미들이 살짝 음, 수급되면서 음, 음, 음, 음. 강조되는 부분들이 생기네요 300에서 딱 떨어지는 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심심하다고 라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음. 그 느낌은 많이 사라지는 네. 대신에 들어가는 펀치감이나 팀들이 네. 엄청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네. 뭐 듣기 더 재밌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다른 레퍼런스도 하나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는 네. 정말 클래식으로 한번 갈까요? 고전 고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밴드 구구돌스의 아이리스 앨범. 아, 구구돌스. 음. 너무 아, 좋죠. 아이리스 앨범. 인생 띵곡 중에 하나입니다. 어, 아이리스 진짜 오랜만에 듣네, 저도. 야, 이 곡을 음.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지금도 아이리스를 검색하니까 음. 바로 구구돌스의 그 그레이티스트 히치 앨범이나고 생각합니다. <웃음> <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오, 벌스 때 음. 스플래시가 계속 땅 하고 나오는데 아, 그게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한번 들어봐요. 아. 어. <웃음> 아, 나 오늘 하나 깨달은 게 있네요 네 이게 300에 음. 비해서 살짝 V자 튜닝이 됐잖아요 음, 음, 음, 음. 그러면서 음. 이 구구돌스의 그 보컬 음, 음. 원래 보컬이 진짜 네, 포텐 네, 터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컬이 훨씬 섹시하게 들리네 아, 위에가 약간 올라가면서 어, 올라가니까. 살짝 올라가면서 음, 그 약간 음, 치철음과 음, 그 음, 거칠거칠한 그 음, 느낌이 음, 살짝 올라오면서 음, 어컬이 훨씬 섹시하게 들리네 음. 좋네요 또 이거는 또 V자 튜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쵸, 그쵸 네. 우리가 항상 밸런스에만 익숙해져 있어서 네. 더 그런 것들에 귀가 움직이는 편인데 음, 음. 약간 이 정도의 V자 튜닝이면 음, 음, 음, 뭐 이런 재미들이 있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테스트해볼 거는요 케이블 케이블 이 케이블이 정말 좋은지 번들 케이블의 위력이 음. 과연 커스텀 케이블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날지 일단 번들 제품보다는 조금 밝은 성향인 것 같고요 음, 조금 밝죠 네그 다음에 음. 로우 미들 때에서 답답한 것들도 살짝 거쳐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음. 네. 그거는 사실 뭐 소리 성향 차이인 것 같고 지금 이 커스텀 케이블이랑 음, 음, 음. 번들 케이블이랑 네. 뭔가 이걸 퀄리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입맛 차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음, 싶었던 건데 음, 음, 이 커스텀 케이블은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느낌에다가 음, 음, 조금 더 날것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드럼 톤이나 음, 혹은 보컬 톤이나 기타 톤들을 음, 조금 더 원래 소리랑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음, 기분이 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번들 케이블이 음, 얘보다 음, 더 음. 밑에 등급이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성향의 음. 케이블 정도? 어. 약간의 네. 성향 차이가 어, 그럼 번들 케이블이 저는 힘을 더 밀어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번들 케이블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조금 밀어주는 힘은 음음음. 번들 케이블이 조금 더 있고 그 다음에 이 커스텀 케이블은 조금 더 밝고 좀 풀어진 느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기분 네. 근데 그게 무슨 그레이드 차이로 더 느껴지는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번들 케이블이 음. 상당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 커스텀 케이블도 가격이 지금 20만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음... OH300모델과 OH500모델 네. 가격이 <웃음> 이제 나왔다 이게 OH300같은 경우가 음. 지금 정식 수입가가 40만원 초반 그 다음에 500같은 경우는 70만원 초반입니다 깜짝 놀랬다니까 진짜 <웃음> 아 근데 사실 이어폰이 음. 40만원 음. 70만원 이런 비싸기야 비싸죠 네. 아 비싸죠 비싼데 아니 빌드 퀄리티가 뭐라고 비싼데 이 빌드 퀄리티를 보면 그런 얘기가 안나야뭐 이게 대충 들어가는 게 없어 네. 가죠? 야! 가죽 들어가! 소가줘 <웃음> 케이블! 야! 때려넣어! 아이여이위왜 레진 여기 기포 하나도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거 전부 다 수작업으로 수 가공하는 거예요. <웃음> 올 핸드메이드! 그래서 이어폰이 하루에 두 대밖에 <웃음> 생산이안 되는 거요 아니 이 회사 생각이 있는 거 물건을 팔겠다는 걸 말겠다는 거야! <웃음> 얘기를 듣자마자 <웃음> 어. 네? 두 대요? 하루에 두대 만든대요, 여러분들. <웃음> 제가 지금까지 이알못에서 네. 지금까지 오면서 봤던 이어폰 중에 가장 쇼킹합니다. 가격대 들어가 있는 빌드 퀄리티나 소리나 가장 쇼킹한 이어폰이지 않을까? 거의 부품값만 받은 게 아닌가? <웃음> 두 대밖에 안 맞겠다. <웃음> <웃음> 아니 두 대만 들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 상태 사람이라도 늘려서 러멋까어 찍든가. 그러니까 <웃음> 지금 저희가 이제 OH300과 OH500을 들어보면서 너무 호들감을 떤 것처럼 비춰질 음.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음. 저는. 진짜 정말 괜찮은 이어폰이다 네. 가격 대비 어. 너무 괜찮은 예. 이어폰이다 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가격대, 가격대, 가격대 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웬만하면 유명 회사 제품들을 뭐 이렇게 좋습니다, 음. 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도 음. 안 유명한 회사들 음. 중에서 음. 저희가 이건 진짜 가성비 좋다, 네. 좋다 하는 것들을 계속 추천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쵸. 일단 패키지를 뜯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건 딱 뜯으면 아잘 샀다.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빨리, 빨리 어? 인스타 올려야지 빨리 인스타가. 패키지 좋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음, 음, 음. 정말 이제 어쨌든 이어폰은 사운드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사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 손모가지를 어... 걸게 되면 <웃음> 3 0 0쪽이 걸어야 되지 않을까? 아 300과 500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사실 그런 느낌 음, 조금 음, 있는 게아500 음, 음. 좋은데 음. 좋은데 음. 좋은데 음. 어 70만 원대? 그러면 어 잠깐만 <웃음> 어, 좋은데 <웃음> 어, 어, 잠깐 정신을 어, 가만히고 어, 어, 통장 확인하고 그치. 어, 엄마 생각도 한번들어지 어, <웃음> 네. 근데 <웃음> 300에서 어 40만 원대 초반 그러면 은 잠깐만, 이게 생각이. <웃음> 이제, 어, 잠깐만, 잠깐만, <웃음> 이쪽으로 와볼까 어. <웃음> 그리고 저희 성향에서는 사실 이렇게 밸런스가 더 좋은 것들이 끌리는 사람들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 그렇죠. 항상 이제 가격 대비를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가성비라는 얘기보다도 조금 더 저는 이제 하이브리드의 정석 같은 느낌. 음, 음, 음. 왜냐면 하뭐 특별한 막 드라이버들을 막 쓰고 네. 거기서 막 노즐을 어떻게 만들고 막 음, 이런 센시한 음, 음. 기술이나 음, 음. 그런 데서 오는 이득보다도 음, 음. 확실하게 그냥 부품을 좋은 걸 쓰고 좋은, 좋은 걸로 만들고 음. 그 다음에 튜닝 잘하고 음. 해서 만들었다 하루에 두대 만들고 두 대만 만들겠다 <웃음> 장인이야 장인 어. 홍콩에 서는 장인이네 한땀한땀 한 땀. 어, 그러니까요 아 음. 거의 무슨 어, 이어폰계에 방망이 깎는 노인 같은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런 오늘 이어폰을 한번 들어보게 됐네요 아니, 저희도 이 제품을 이제 처음 듣고 음. 여러분들한테 한번 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음. 너무 좋은 제품이라 아, 네네. 예, 오늘 기분 좋게 리뷰할 네. 수 있었네요. 그리고 마침 또 저희한테 리뷰를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서 음, 음, 음. 리얼사운드라는 얼마 전에 네이버 대표 카페가 된 리얼사운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음. 리얼사운드 카페에서 음. 지금 OH300과 500을 음.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을 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40만원 초반, 70만원 초반에도 음. 괜찮았어. 네 맞아요. 그런데 더 들어가요. <웃음>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평소에 이제 우리배티좀 궁금하셨거나 음. 아니면 저희 리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음. 이번 기회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공동구매가 오늘 음. 촬영하는 오늘 9시부터 다음주 금요일인 17일 네. 자정까지 지금 네. 네,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네. 실제로 청음은 강남에 있는 그 사운드 연구소에서 네. 청음이 가능하다고 시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추천드릴 때는 네. 저희가 아무리 뭐 가성비가 좋습니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네. 드리지만 네. 사실 뭐 유명 브랜드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콩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만든 제품을 사실 뭐 40만원, 70만원 주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네. 꼭 반드시 청험을 해보시고. 네, 청험을 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취향이나 이런 거에 잘 맞는지 적합한지 네. 네. 한번 꼭 판단해보시고 네. 뭐 공부나 구매를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오리베티 OH300과 OH500 이두 모델의 리뷰가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